이어서 우리 시몬 킴님 과연 또 어떤 걸 가져가게 되실지 자 저번에 그 컬렉션 이렇게 제가 채워드렸거든요. 선수하고 몇 개가 될지 아60한개 많아요. 좋아 괜찮네. 60한개56 개. 동료는 20 개. 저번에 동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고 동료, 동료가 있네요. 이번에는 괜찮네. 동료 있으까 괜찮네. 아, 자, 아직 컬렉션 할게 많아요. 지금 비어 있는 그 희귀 장판이 많습니다. 소환수도 아직 해야 할거 많고요. 최대한 그냥 컬렉션 쪽으로 많이 추는 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어, 시부님 안녕하세요. 안들리시나요? 아, 이제 이제 들려요. 네, 레스코 레스코, 우슈방게, 레스코. 어, 고급 빈도 괜찮고요. 13개. 아, 오케이. 좋아, 좋아. 괜찮지, 이 정도면. 어, 마무리. 마무리까지. 아, 마무리가 고급이 아니었네. 아, 까비. 다음, 소환수 일반은?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컬렉션. 컬렉션이 됐네. 오거 컬렉션 됐구요. 아, 왜 마지막이 다 일반이 뜨냐. 아, 아쉽네. 다음은? 동료. 20개. 오케이. 또 컬렉션. 아, 전드로 잘 오르신다.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이 꼭 일반 뜨네. 아, 딱 고급 떠주지, 아. 아. 소환수 합성 9번 도전 가능하네요. 9번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역시나, 이거는 지그재그로 해야 맛시죠 지그재그. 아, 회전수가 느리다, 느리다. 이건 뒷늦게 터질 각인데. 오케이, 한개떴고요 뜨나? 아, 까비, 까비. 하나 더 뜨자. 하나 더 나오자. 하나 더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 이거 나올 이다 나올 삐다. 이거 나올 빌, 나올 빌. 나올 빌인데? 아우, 씨, 안 뜨네? 아, 나올 빌이었는데? 아 일단 한개 챙겼구요. 둘다 휘기. 둘다 휘기. 아, 속도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면 나올 빌인데? 근데, 번개가. 아, 번개가 안 쳐. 아. 자, 이제 이걸로 희기 나오겠죠? 희기. 휘기... 갑시다. 희기. 아, 미쳤다, 이거 뭔데? 히, 리스트에 희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웃음> 아,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 하나도 없네. <웃음> 리스트 자체가 희귀 희귀가 하나도 없어. 아, 아 이거 하나도 없네. 아, 씨. 아, 기본은 두개 띄워야 되는데. 아, 까비, 까비. 일단, 컬렉션 한 개, 됐습니다. 다음, 아, 동료 가보겠습니다, 동료. 아이고, 동료는 한 번이 끝이네. 과연 이건 봉계칠 삘인데 삘인데 삘인데 딩덕키 치나? 응, <웃음> 응 없어? 응 없어? 아.. 아직 희귀는 멀었나 봅니다 누적치가 아직 멀었나 보네요 다음은 탈것 아, 여기서 웃으면 안되는데아 자.. 자.. 이 웃음 그대로 탈 것에서도 나올 겁니다 <웃음> 갑시다 11개 가자 11개 컬렉션 채우자 희귀 컬렉션 장판만 깔면 아주 이득이죠 어! 바로! 바로 힐이 나옵니다 그냥 크, 바로 나옵니다 그냥 까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좋으세요. 자 산냥 황금산냥 아 중복같고요 중복이었나? 아니야 산냥 없었어 나오라또 나와라 또 나와라 또 나와라 아 없네 가자 나머지 여기서 이제 두개 나오겠죠 두개 이게 두개 나올거야 이제 힐이가 두개 나올겁니다 자 가운데 좋아요. 가운데 많아요. 파는 거 많아. 파는 거속도도빠르고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아키히나히히두개 아, 중에서 나와야 히니다 하나는 더 꺼지세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전히 <웃음> 아, 속에 몰빵된다히전히히에 몰빵된다 히히히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아 이쪽 좋아, 오른쪽 좋아, 오른쪽 좋아. 강인데? <웃음> 아왜 자꾸 강이 있어? 아 미쳤다. 제발. 야 하나 더주 제발. 자 마지막, 마지막 희기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르다 빠르다. 회전 빠르다. 자 전투마 전투마 전투마 전투마 전투마 전투마. 이게 뒷늦게 번개 치는 것도 있거든요. 아 없어 <웃음> 없어. 오 <웃음> 일단. 어? 일단, 방금, 아, 오케이. 방금 가보 산양으로 컬렉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근데, 아, 기본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아, 너무 아쉽다. 기본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일단, 오늘은 소환소 한 개, 탈거단 개. 아, 일단, 시모님 거는 하나 한 개로, 오늘은 한개한 한 개로 끝나게 됐네요. 그래도 교차 사격 떴으니까, 별로 만족을 합시다. <웃음> 아, 일단, 오늘, 아, 뭔가 좀 스피드한 게 지나갔지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아우 감사구요. 하 혹시 다음 달에 열심히. 일단 그 아, 반지는 뭐. 무리긴 한데 훈장은 도전 가능하거든요. 다음 달에는 아마 이제 훈장 식강 목표로 그희귀컬그희귀템 재물 바칠 거랑 주문서 좀 짱짱하게 준비해 주시면 한번 식강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탈것 합성 한번 봅시다. 몇 개가 나오는지. 아, 6월이 됐네요. 오케이. 지금 12시 1분으로 6월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거 구매 괜찮을까요? 골드 구매. 일단 골드, 골드로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여기서 고급이라도 뭐라도 떠야지 좀 확률이 오르는데. 자, 오늘 의뢰를 맡겨주신 시청자분은 일단은 탈 것. 어, 일단 그래픽 갖고 계시고 중복이. 괜찮네. 다섯 개 장판 필요하고. 아, 일단 중복 하나도 없어요. 장판은 돼 있고, 중복은 없고. 소환수는, 티노. 아, 소환수도 희귀네요 아, 소환수 아직 많네. 할거 많다. 소환수가 좀할게 많고. 동료가, 중복이, 중복 두 개. 어 괜찮네. 중복 지금 한 번만 떠주면은, 영웅 동료 가능해요.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네, 일반부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란새우까지 아 일단은 파란새우 쓰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파란새우 와 14,850개? 진짜 많은데? 14,850개? 와 그러면 딱할것 소환수 한 번씩만 딱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밑밥이 될지 한 번에 영웅이 될지 l 츠고 s 츠고1 1번자 이거는 파란새우니까 오 뭐야 희게 들어있고 와 희귀가 리스트에 많아요? 오케이 영웅도 들어있고 과연 설마 설마 설마 그냥 희망고문인가 그렇죠 파란새우가 그렇게 쉽게 줄리가 없지 아올 1반 떴습니다 다음은 소환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이번엔 거꾸로 가겠다 야 거꾸로 지그재그로 거꾸로 해야겠어 소환수 설마 이것도 다 일반이니? 진짜 여기서 영웅 뜨면 레전드인데 어? 이거, 이거, 이거 희기희기희기희기희기 아, 없네. 아, 그래서 <웃음> 고급, 고급 다섯 개. 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1번 개수 많다, 많다. 와, 110개. 방금 깐 걸로 해서 이제 110개가 됐어요. 이제. 오, 소환수도 110개. 딱 됐네. 네. 소환수니까 소환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10개 진짜 많다. 언제 왔지 이거 자일반이니까 요거는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 고급은 4개 마지막 와우 다음 110개 탈거 어떻게 고급 하아 고급 고급이 안되네 고급이 여기서 고급이 아 마지막 1개 아 마지막 1개는 일반이었습니다 자 이게 몇번 되냐? 11번? 아 이렇게 했는데 11번이야 또 여러분, 아 잠시만.. 110개인데.. 고급 고급 고급 오케이 고급 중복 몇번? 한.. 아 남았네.. 깜짝이야 아 희귀는 4번 도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소환소 먼저 소환소 먼저 방금 팔 것도 있었던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소환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아 파란새우로 밑밥을 깔았으니까 여기서 희귀가 잔뜩 나오겠죠? 아 11번 넘어서 어? 더 안들어가서 그런거예요아 이게 횟수가 1 1개 끝이구나 음아 아까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였구나 아 무조건 11개 고정이라니깐 아무리 해도 아 11개 고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웃음> 자 그러면 소환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아 나도 궁금하다. 여기서 희귀몇개 나오지? 영웅 도전은 가능하겠죠? 아 많다 많다. 뭔가 희귀 많이 들어있다. 희귀 많이 들어있는데? 자 나와라. 나 와라. 오케이 한개 떴다. 떴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에다 네, 깡이고요. 말리토 하나 떴네요. 자두번더 가능합니다. 오케이 또1 1번 쌉가능 희기희기희기희기자 여기서 번개 오케이 하나 더 지금 두개나왔죠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가자 영웅 스기 110개면 영웅은 도전해야지 자 한번더 좋아요 10개 10개니까, 요렇게 한번 까고,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올때 됐는데?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나와야지. 오케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110개로 아주 뽕을 뽑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더가는 아, 진짜, 마지막, 완전 마지막이다 진짜. 희기, 가자, 희기, 희기, 희기, 희기. 한번 더, 중복 한번더 가자, 중복 한번 더. 제발, 아, 꽝. 라스트 라스트 한개 라스트 한개 오 번개 번개 아왜 번개가 안쳐 아 감자 아 감자 오케이 일단 컬렉션 올랐습니다 컬렉션 375 올랐습니다 아용웅 도전 한번딱 가능하네요 한번아 장판이 됐구나 일단 컬렉션이 이렇게 4개가 하나 둘셋넷 4개 쳐졌네요 컬렉션 좋습니다 용웅 도전 한번 가능하구요 아탈것은 괜찮 겠어? 5개만 더 있으면은 풀 희귀거든요? 아, 이거, 이거 재밌겠다. 야, 탈 것이 재밌겠다. 가자. 탈것 가자, 탈 것. 탈 것도, 예, 가운데 3개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운데가 희귀 잘 뜨는 것 같아. 그렇지. 가운데가 희귀 잘 떠. 자, 하나 떴고, 이제 양쪽에 두 개씩.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야, 여기도잘 떠야 된다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오 뭐야 쌍으로 빵빵 여기서 3개가 떴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아뜨네오 중복 중복 아니다 산령 아까 없었지 장판 깔고 중복인가 그러면 일단 11개 아직 도전은 많으니까 기대됩니다 이것도 영웅 도전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더나 한개 확정 됐죠 중복 같아요 이거 중복 오케이 중복 중복 자 하나 더 아..여기서 나와야되는데 오케이 하나 더 뭐야 그리핀이야? 와 그리핀 뜨고 여긴 어디야? 뭐야 또야 기사나? 중복이야 또? 오케이 또 중복 와 이거 영웅 각이다 이거는 아 전투마가 잘 뜨네 그 그리핀도 중복이고 와 이건 영웅도전 각이다 잘하면 영웅 두번 도전 가능하겠는데요 자 가운데서 아 안뜨네 자 마무리 마무리 장식할거 오케이 또 한개 오 퐁퐁드 와 이거 와 이게 2개정, 좀축계적인가1티어은 뜨네 아 나들이 퐁퐁드였 떴구요 이제 마무리인가? 마지막 마..지마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중복도 가자 오케이 와이 몇개야? 희게 몇개 뜬거야 도대체 오케이 산양 중복이죠 중복 좋아요 지금 와 이거 탈것이 재밌네 와또 컬렉션 220 증가했습니다 야 몇개 몇개몇개 몇개야 3개 3개 3개 오케이 용도전 2번 가능합니다 오우 와 110개는 할만하네 진짜 와 집념의 존버 와용도전 2번 합니다 자 다음 동료 와자 동료는 역시 동료는 가금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4번 네 희귀 하나만 떠도 이득입니다 여기 가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희귀 가운데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하나 하나 하나는 좋아 제발 하나 아 제발 오케이 이거 빠르다 빠르다 빠르면 뜬단 말이야 빠르면 빠르면 뜬단 말이지 빠르면 빠르면 빠르면 빠르면 빠르면 빠르면 뒤늦게 번개가 치지 않네요 아아 나올 법 한데 아, 아 어, 얘게 한번더가능 제발 기기 기기 기기 자르타 들어있다 자르타 자르타 가자 자르타 자르타 자르타 자르타, 자르타. 아 제발 희귀 하나 줘오 하나 더 가능하네 찐 라스트 아 이거 나올 때 됐다 이거는 희귀 나올 때 됐습니다 어 일단 두개 정도 드어는것 같은데요 아 이블린 이블린 번개를 치나요 이블린 아 이게 다탈 것에 몰빵 됐네 아아 아, 일단 전투력은 챙겼습니다 컬렉션으로 아 이게 안 뜬다고 아씨 아, 이건, 와, 희귀 동료 하나 뜰만한데? 어, 대망의 영웅 도전 가봅시다. 와. 한 번에 영웅까지 갈 줄이야. 자, 아. 오, 떨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소환수, 소환수, 소환수부터, 소환수부터. 딱한번 되거든요? 가자. 소환수, 소환수, 소환수. 소수 소환수. 소수 영웅 도전. 첫 영웅 도전입니다. 영웅. 가자! 영웅! 아, 탈 것만 잘 뽑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탈것 영웅 하나 가자, 제발. 진짜. 탈것 영웅 가자, 진짜. 잘다소환수아 리스트에 한개 뭐지? 오 루스칼? 오 미쳤다 영웅짜다영웅다 뭔데? 루스칼? 루스칼? 샤키을 루스칼? 아샤키를 떴습니다 샤키을영웅소환수 하나 떴고요 와우 와와와와와와와와잼충전해서 바꾸실 의향 없죠? 와샤키 괜찮네 옵션 괜찮네 옵션 좋다 채팅 딜렛 때문에 잠시만 아 어, 어, 여기 지쿠스까지 받네 와우 아 오늘자로 동료 지쿠스 받으셨네요 이거 확정 갑니까? 아 좋습니다 확정 확정 갑니다 확정 갑니다 자 소환수 바로 바꾸고요 전투력이 무려 와딱2천이네딱2천0 상승하셨습니다 와우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각인가? 어 얘도 각인가? 아, 얘도 각인가? 창공 각인가? 아뭘 나와도 기분 좋을 것 같다 아아 아, 전투마가 세 개고 그리핀 한개 양이 두 개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조합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조합 잘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좋아지 말 그리핀 말 제가 영웅 뽑을 때 뭐였지? 제가 창공 뽑을 때가 아, 산양 들어갔을 것 같은데. 뭘 고를 할까? 제가 창공뽑을때 제로에 일, 거의 이런식으로 했거든요 그리핀 가운데 두고 3량을 넣었나 볼게자 일단 첫번째 영웅탈것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영웅탈것아 손수 떨려 이거 제발 아 요, 여기 두개중에서도 나갔으면 좋겠다 갑시다 자 과연 리스트에 뭐가 있을지 영웅탈것 갑시다 아 위니 들어있어요 위니 아! 부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장판 안 깔려있는데 그것도 합성 가능한가요? 아! 부캐도 있구나 아... 전투마가 되어버렸네요 아 일단 첫번째 도전 실패했습니다 말산냥말로 가자 말산냥말 말. 그럼 요거 도전하고 부캐가서 그 부캐 장판도 한번 싹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영웅탈코 도전 아, 봅시다! 과연 어떤 탈 것이 들어있을지. 아, 제발, 영롱한 보랏빛이 되어줘, 제발. 보랏빛이 되어줘, 보랏빛. 보라 번개. 아, 칼로스 들어있어요, 칼로스. 홍뽕자 칼로스. 번개. 아, 느린데, 너무 느린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칼날검이야. 아, 아. 그래도 이거 지금 희귀 하나만 뜨면은 바로 영웅 도전 또 가능하거든요? 지금, 지금 당장 부캐 가서. 지금 당장 부캐가서 저거 희귀 만들어오겠습니다 영웅도전 희귀하나 만들어오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아이 부캐가 아니시구나 아 다른 캐릭터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110개 모으는거는 진짜 일을 갈고 모으신 것 같아요 110개는 그그 그 덕분에 소원수 영웅 하나 챙겨가셨죠 아 110개는 이거 몇달 모아야 되지? 거의 두달세달 동안